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켓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처음으로 분석을 시작할 것은 골드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일리 아니 위클리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어 서포트를 이제 세 번째 터치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레지센스 근처에 도달을 해서 이제 행맨 생애맨 같은 캔들 패턴을 주고 지금 현재 새로운 마켓이 이제 열린 모습인데 제가 솔직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셋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 보시면 은 이미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지금 가격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시간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어, 뚫고 뚫고 지금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한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가격이 서포트를 만약에 찾게 된다면 1326까지 다시 한번한 50픽 정도 이제 거래를 어,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지금 매수 세업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1360, 이쇼 구간으로 만약에 골드가 들어오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어, 여기서는 좀 강한 쇼 어, 포지션을 매도를 하셔가지고 좋은 아주 거래를 아주 좋은 거래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어 지금 시작 같은 경우에는 네어 매수 셀러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 오즈인데요. 자 파운드 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계속해서 어 여기서 보시면은 뭐 2월 6일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현재 2월 11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1.8205. 1.8200 서포트를 찾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서포트를 만약 에 여기서 찾게 된다면 다시 한번 1.8350 그리고 마지막으로 1 8 5 0까지 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주 네 이렇게 또 트렌드라인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보시면은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다시 한번 서포트 차지로 내려온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주 또한 어, 매수 세력을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배어리시 채널을 배어리시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쵸? 누가 봐도 딱알 수가,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 차트로 갈게요 자, 데일리 차트로 오시면은 지금 현재 어, 서포트가 있죠, 여기 0.7080 자, 여기서 서포트를 이제 찾기가 된다면은 0.720까지 0.720까지 어, 다시 한번 매실셀업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0.80이 깨진다면 아, 6.750까지, 0.6750, 네, 0.6750 서포트까지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7080 레벨을 좀 어, 주의깊게 좀 관찰해주시면은 지금 이게 여기가 서포트로 이제 찾아지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이걸좀 기다리신 후에 어, 맞는 방향으로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호주달러, 파운드 호주, 골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서포츠에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셋다 이제 매수셀업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 호주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0.7080 레벨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 호주 같은, 아, 파운 네.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200. 네, 심리적으로 좀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 서포트 만약에 찾게 된다면 좋은 매수셀업을 또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딱 1레벨. 1,309, 그다음에 5. 네. 이 레벨에서 서포트가 찾아진다면 1,326까지 거래가 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 현재 매수 세럽이고요. 어, 나중에 가면은 또 세럽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그때 그때 분석에 맞게 어, 거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